전쟁 나는 순간 10년 더 다녀. 아 레알이요? 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. 진짜. 제발. 진심이야. 전쟁 나면은. 전쟁 나는 순간 10년 더 가야 돼요 진짜. 아 잠만 깐 난리통이잖아. 놀래라 나. 금지원님이 얘기하는 줄 알았지. 아. 나나 미필이 얘기하는 건안 들을 거야 이 자식아. 나 군필 군필자만. 듣는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요? 금시원 님이 얘기하니까 또 이제는, 아, 미쳤네. 전쟁 나는 순간에 10년이나 댕겨야 된다고? 와, 레알이면은, 진심, 이제 인생살기 레알, 좀, 어, 이제 생각이 들 거야. 아, 이거 타령해야 되나, 아니면 10년 이대로 다녀야 되나, 아니면은, 삶을 포기할까? 이런 마인드. 진짜. 야. 레알 진심 공포주의 공포인데 와 레알 공포인데 야 진짜 공포영화 보다공포잖아 그거는 <웃음> 야 10년이나 당기면은 야 그냥 야 그러면 10년이면은 어어 야 생각해보니까 10년이면은 만약에 전쟁터져서 10년이다 그러면은 벌써 이런. 원래 병장 때그 전역하는 거를 그때쯤 소위나, 아, 아니면 아, 소위나 아니면 무슨 위가 돼 있을 거 아니야 아, 잘 막았는데요. 아, 동영상 무슨 동영상 위가 하다니까. 돼 있으면은 자, 한골 그러면은 그때쯤이 그냥 군대에서 방송해야 되나? <웃음> 안 그래도 높은 데이. 사람이니까 그냥 군대에서 아, 여러분들, 하다 여러분들. 하다. 오늘 자 치하 이러면서 어? 춤 들고 오늘 한번 훈련을 해볼 텐데요. 두 탑. 더더더 쏘고. 어? 자, 지금 한 점. 그러면서 이제 총알이 오늘, 어저께는 서른 개였는데, 오늘은 서른 한 발이네요. 이 공포입니다.